여러분 구독 누르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유리나구 지연입니다. 어! 안녕하세요. 유리나구 지입니다올 여름에는 여름을 못 가다보니까 계곡을 한번도 못 갔어요. 지난번에 친구랑 한번 실패한적도 있고요 그래서 거의 이제 계곡 마지막이라고 볼수 있는데 지인들과 함께 계곡으로 물놀이 가려고 합니다 어, 일단 빅사이트까지 가기로 했고 빨리 서둘러서 가야 되겠습니다 같이 텐덤하시죠 렛츠고 어, 여기가 어디 지 남부순환로 쭉 타고 와서 어, 응답하라에서 나온 음마아파트 지나서 하교를 역까지 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소나기가 내려요 원래 9시쯤 비가 예보가 있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인천 지역 예보였고, 서울은 지금 10시쯤 해가지고 비가 올 예정이었나 봐요. 지금 집결지 빅사이트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들은 홀딱 젖어가지고, 비지가 <웃음> <웃음> 있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제 빗방울 떨어지고 있어요. 빨리 이 지역을 넘어서면, 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빨리 달려야 돼. 아 근데 아나 답답해 차들은왜 이렇게 다니는 거야. 아니 뭐 차선을 두 개씩 물고 다녀. 아 진짜. 아 왔다고. 아 왔다고. 아, 왔다고. 아, 비 많이 오네. 300m 동유점에서 순서 완 빨리 신호 신호 신호. 그렇지. 신호 신호 신호. Go Go Go. 빨리 가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빨리. 고고고! 왼쪽 도로입니다 아우 답답하게 운전하지 말고 빨리 가 따가워 아니야 따가운 정도는 아니었어 솔직하게 어? 비안 오는 구간 들어온 것 같다 아까보다 조금 덜 떨어져요 오예 비 피했다 바닥 다 말라있고 럭키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아나이 데비게이션 진짜 아 아이폰 1년만 쓰면 이거 왜 이렇게 gps가 엉망이 되는지 gps 이렇게 자꾸 멍청구리 돼가지고 1년 되는 시점에 리폼은 퍼 받았는데 아 벌써 또 이게 허건날 gps가 안잡혀 히 300m 가락지압차 미치니다 이상한 길로 가라고 하네 뭐야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어, 이상한 길로 가? 우회전이래? 오백 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아 네비게이션 진짜 짜증 오백 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사백 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네비게이션 오백 미터 목적지가 있습니다. 아, 내비게이션, 왜 이래 아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아씨내비게이션 잠시 잔잔하겠네. 목적지가 있습니다 길을 못 찾어 아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와, 아, 진짜 짜증나 죽겠네 이거 빨리 찾아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저왜 이러냐 아이폰. 경로를 벗어났습니다 경로를 다시 요청합니다. 잠시 후 목적지가 있습니다. 와 내가 이 동네 쪽으로 투안 온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건만 또 오게 됐는데 계곡 때문에요. 어? 소나기를 많이 피했다고 생각했는데 이 동네 와가지고 또 소나기 막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막비줄기는 강한데 그냥 조금 내리, 내리다 마네요 오히려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그 우랄바이크 사신 분이 애기 두명 데리고 왔는데 야 대박입니다 우랄 와 차에 차 오픈카 대박 아비 오면 막고 있는데 지금 애기들 어떡하지? 큰기 걸리면? 와우 대박! 여기 무슨 방갈로 같은 거다 임대해 가지고 돈 내고 임대하고 막 그런 건가 봐요. 여기 그, 분야 그, 그, 그, 이재명이한테 여기 신고 좀 해야 돼. 아, 경기 도지사. 대장 경기 도지사. 우리 우리 경기 도지사님 열 받으면은 씨다 정신병원에 집어 넣어버릴 수도 있는데. 어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왔다 다 주차장에 왔어요? 왔어. 주차장인데. 그러면 거, 아니 거기서 더, 더 올라가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까? 주차장에서? 올라가서 주차장에그 뭐냐 화장실 있는 데까지 오케이, 올라가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오케이 오케이 강현수님 계세요? 아니요 없어요 안계세요? 일단은 네, 네 일단 올라가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 우여곡절 끝에 지금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오저 강아지 뭐야 강아지에요? 개에요? 계곡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방갈로 하나 빌렸는데 조금 뭐 가격은 모르지만 아무튼 빌려서 그런 건지 돈을 낸 곳이라 그런지 사람이 없네요 그냥.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해야 돼. 너희 귀 뒤집어진 거 보니까 겁나가지고 그런 거지? 물어요? 집 안에서 키워요? 와. 아파트에서? 손이 윤기, 그 윤기가 그냥 아주 잘 잡고 애가 잘 빠졌어. 물안경 있으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나 허리 오겠네. 와 벌써 여기, 여기인데 무릎까지 왔어요. 무릎. <웃음> 나들어가보니 허리까지 올것 같아. 오 대박. 차가운 거 일단 보고. 어? 어 들어갈 오, 정도 돼. 빨리 와요. 액션캠 찾으러 가게. 우물님, 네. 빨리 와요. 액션캠 찾게. 아니, 이런데 뒤져보면 은 핸드폰 액션캠 이런 거 있거든요. 아, 뭐예요? 손잡고 들어가고. 아, 뭘? 상긴 좀. 아, 혼자 선크림 발랐어 아, 진짜, 뭐야. 남자네. 혼자 선크림 발랐어요. 아. 저 이런 거 했으면 되게 의식해요. 아, 의식 엄청하네. 의식 엄청하네. 의식 엄청하네. <웃음> <의식> <웃음>